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뭐 상당히 무르익었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 2년간을 죽을 썼던 어이 시장에 지금 온기가 아이 봄기운이 어 지금 뭐 만연한 상태입니다 또 미국 시장이 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어 2차 전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전기차 주죠뭐 테슬라부터 뭐 리비안 어, 뭐 등등 많은 업체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어,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차 전지 양극재의 핵심 핵심 소재인. 전구체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구체 관련주에는 코스모 신소재부터 삼성 SDI, 고려아연까지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전구체의 뜻은 양극재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이전의 재료가 되는 물질을 바로 전구체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이제 핵심 물질이 양극재 제조의 핵심 물질입니다. 이, 이 배터리의 원가의 40%가 양극재입니다. 이 양극재 중에서도 전구체가 다시 또 50%에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구체가 어 핵심 소재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 이 보시면 이 전구체는 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미늄 어 이게 이제 양극화물질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리튬을 배합을 해서 이 양극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극재 제조에 이 전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이 전구체와 리튬이 혼합된 놈을 어 양극재 제조의 첫 공정에 투입하게 됩니다. 이 전구체를 어 그리고 어이 전구체의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 2 3년까지 600만 톤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약 95조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전망입니다. 어, 그리고 이3원계 양극재 업체의 어, 이 순위를 글로벌 순위를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1위입니다. 그리고 LG화학 2위, 어, 그리고 뭐 니치아, 유미코어 뭐 이런 순으로 지금 순위가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1위죠. 어, 그리고 이 생산량을 보시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21년도에 7만 톤, 어, LG화학이 6만 톤 이런 규모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점유율을 어, 전구체 시장에 한번 점유율을 보시면 지금 어 중국이죠 이 중국이 75%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2%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반면에 이제 한국을 보시면 생산은 13%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소비가 어배 이상 지금 더 소비가 소비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대부분을 지금 수입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 그래서 이 중국이 어, 지금 뭐 히토류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죠. 각국을. 그때마다 어, 등락을 이제 반복하고 있는 어, 쪽이 이제 이런 그 히토류 관련주들이 어,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어, 이런 그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내재화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전구체의 전구체의 내재화. 그래서 오늘은 이 전구체 관련된 주이 아홉 종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이 낮은 순에서 이제 높은 순으로 한번 정리했을 때 가장 낮은 놈은 에코앤드립. 아요 놈은 이제 앞으로 약 7% 정도 더 상승해 주면 신고가를 쓰면서 대장주죠. 이제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에코프로BM 뭐 요런 종목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률은 9% 어, 퍼를 보시면 339배로 이제 가장 그 높은 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익률을 보시면 9%대죠 그리고 퍼가 이 중에 이제 가장 낮은 놈을 보시면 에코 아, SK이노베이션이 퍼 9배 배당 수익률이 있는 종목 중에 이제 가장 높죠 배당금도 주고 또 주식 배당도 하는 아주 주주 환원에 강한 놈입니다 시가총액은 1 4조 가장 높은 놈은 LG 화학입니다. 49조 수준에 있고 에코프로비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죠. 14%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뭐 시장은 항상 1위 기업, 1위 기업만 기억하죠. 이렇게. 어뭐 3, 4위 정도도 기억 안 합니다. 어 그래서 어이이종목의 이 관련주들의 지금 보시면 이제 신규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 이제 효성이라든가 또 어, 이 포스코 케미칼, LG 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 어, 앞으로 그 흐름을 더 지켜보면서 정보체주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갈지는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럼 이 관련 내용들과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 앤 드림, 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 뭐, 지금 전에 저항을 봤던 중요한 가격대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32,000원을 넘는 순간 이제 좌측편에 매물벽이 이제 좀 얇아지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는 종목이 에코 엔 드림 입니다. 얘는 이제 유미코가 주요 공급처입니다. 유미코어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약 3위 정도 되죠 4, 아, 4위 정도 규모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종목은 세비캠 얘는 이제 어 불량 양극화물질을 회수해서 다시 이제 전구체를 생산하는 세비캠입니다. 어, 흐름이 뭐 상당히 좋죠. 지금 전에 있던 17만원 선, 어, 무너졌던 가격대까지 어느덧 지금 상승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선도 지금 깨지 않으면서 거래량을 보세요. 상승 때에 이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 폭발적으로 올라줘야 이 17만원대도 어,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효성 첨단이 계속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죽을 수 있었죠 어, 하지만 또 중국 경제 재개 관련해서 계속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기 평선까지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또 효성 첨단이 외에도 어, 효성 tn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무상향을 어,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거래량 수준도 계속 이제 받쳐주면서 지금 쏘아올리고 있죠. 에코프로, 어뭐 여전히 강세입니다. 지금 220일선과 상당히 이격을 벌리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어 바닥에 지금 아직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SK 이노베이션 어 배당 수익률은 고배당이고 주주 한 원에 어 상당히 이제 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SK 이노. 포스코 케미칼 어, 광양에 지금 10만 톤 규모의 공장 어, 전구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자체 생산 비율을 또 이제 67%로 25년까지 높일 계획으로 아주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바로 이전 고점 어, 저 전에 찍었던 24만 원 고점 9대에 아주 중요한 가격 대선에 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어, 대장주죠.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LG 화학 바로 전 고점 부분이죠. 이 76만 원대를 어, 과연 이제 뚫어줄지 여기서 거래량을 터져 준다면 한번 기대도 한번 해볼 수 있지만 어, 또 한번 또 여기서 꺾였기 때문에 어, 중요한 가격대가 76만 원선입니다. 어, 우리가 2차 전지 어, 종목 중에 양극재의 예, 이 전구체 종목 어, 이 종목은 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할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히토류의 무기화를 인해, 인해서 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자국력으로 이 2차전지 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고속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어 양극재 중에서도 이 전구체주 꼭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업종입니다